여기까지 오신 기념으로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는 확장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확장 기능을 이용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내장하고 있지 않은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세의 로그를 보는 거 저거 명령어로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 많잖아요 자 Git 그래프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생긴 확장 기능이 있는데요 저 확장 기능을 인스톨 하시고 어, 조금 기다리시면 Git g r a 라는 버튼이 활성화돼요 자, 저 버튼을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짜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버전 워크 r 1과 워크 r 2가잘 나옵니다 클릭해 보면 그 버전에 대한 상세 정보와 여기 있는 이 파일을 클릭하면 어떤 파일들이 수정된 버전인가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클릭하면 여러분이 커맨드 라인으로 기억해야 되는 고차 아픈 명령어들이 이렇게 g u i 방식으로 메뉴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명령어와 Git 그래프를 좀 비교를 좀 잠깐만 해볼까요? 자 명령어는 여기 헤드가 이렇게 있죠. 이 헤드가 Git 그래프 상에서는 저기 있는 동그라미입니다. 그리고 명령어에서는 이 꺽쇠로 마스터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마스터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저 마스터 바깥쪽에 파란색으로 테두리가 생기면 헤드가 마스터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팁은 여러분이 커밋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 옆에 있는 요거를 보고서 하셔도 되고 전체 메시지가 필요하면 카피 커밋 메시지를 클릭해서 커밋 메시지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짧게 끝낼게요.